만드는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웃음> 혹시 조금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웃음> <웃음> 뭐, 뭐, 제 조금 주제가 내용만 <웃음> 좀 있는 서안안다요 <웃음> <되시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일단 저희 이번에 미국 공화당의 진보성과 민주당의 보수성에 큰추가치와의 차이에 대한 검찰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 목차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판세 그리고 현재 정당의 추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통시적으로 1860년부터 이제 중대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1860년, 1866년, 1932년 그리고 1964년과 1 9 8 8년의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선거의 변화가 되리고 거기에서 정당이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른쪽에 누군지 아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민럼니를 상대로 2012년 선거에서 선거인단에서 압선을 거두면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공화,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굉장히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개 이제 공화당을 지배, 지지하는 것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공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대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지지하는 부류가 중상류층과 백인을 위주로 해서 지지층을 두백으로 구성을 배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민과 중산층을 다양한 일종의 집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출구같이 차이는 무엇이냐? <웃음> 첫, 첫 번째, 이제, 왼쪽이 공화당이 오는 민주당입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는 최대한 줄이자이만요 그리고 감세를 하자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에는 최대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개발이 우선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환경 보전을 훨씬 더 우선시하고 있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서, 봐서는 공화관 같은 경우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첨단물의 외설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사용도를 무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 반대로 이제 낙태는 해도 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용도를 폐지하는, 폐지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1860년 이전에 미국 정치를 살펴보죠. 미국 탄생, 미국이 건국되고 7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지도가 알록달록 하죠. 이네 사람의 정당이 모두 다 한정당입니다. 민주공화당이라는 한정당 내에서 네 명의 국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전국 초기에는 정당 내에서 후보들이 이제 많이 출마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 성향이 많은 정파들의 차이.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면 엔지니어슨 같은 경우는 스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인를을 추구했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피시 에담스 같은 경우는 동북구의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지기반과 거기에 대한 추구가치를 역사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1860년에 최초로 민주화 무화당의 양당체제가 설립이 는데 왼쪽에 있는 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죠? 윈칸이죠 빈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웃음>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음으로 설립하게 됩습니다그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30년 40년 동안 정권을 잡아오다가 공화당의 링컨 후보가 이제 노예제 폐지를 들고 주장하게 되면서 북부의 표심, 이좀더 빨간색으로 볼수 있죠. 그 그만큼 북부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화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1860년도에. 그 대신 이미 에 보면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볼수 이게 다 민주당, 과거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 직권 여당이 분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초록색이 나중에는 결국은 남북전쟁에 이제 한 축이 되는 남부연합 CSA로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지났습니다. 1896년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우위를 서게 된 정당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주제를 놓고 싸웠어요. 공화당은 근본이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를 구축하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전쟁을 지지기만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 가, 가운데서 농민들에게서 지지를 도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은본이제 은본이제가 질문을 한번에받았었겠고요 그래서 은본이제를 주장한 민주당이 이제 중서부와 남부에서 완벽한 지지를 얻었지만 성모인단수와 사람수가은 북부, 동북부와 그리고 서부에 지지를 받는 공화당에게 완패하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2 30년 동안 공화당의 집권체제가 유지가 잡 되는 그런 현상을 보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회가 굉장한 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음, 네. 걸 그렇죠. <웃음> <웃음> 당시 1932년 이전 대통령이 <웃음> 버스로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책임을 지라고 국민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의 압도적인 인지를 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되어근죠 문제는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단순한 복수심리로 계속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데 바로 뉴딜 정책을펴표입니다 그 경제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보장정책 그리고 친노동적인... 친노동조합적인 정책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임으로 해서 도시저소득층 빈민, 노동자, 소수인종, 그리고 이민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형세를 띠게 됩니다. 네, 여기 잘 보시면 밑에 파란색을 잘 주의해주십시오. 를 근데 이런 민주당 유지체제가 3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뉴딜 연합으로 완벽히 감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964년에 골드워터가 처음으로 이제 당시 민주당이 흑인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백인, 남부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들에게 먼저 접근 합니다. 야, 너희들 솔직히 흑인민권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그렇게 그런 짓하지 않냐. 야, 미끄러워들이 정권 잡는 거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남부의 눈승을 잡게 되죠. 그리고 64년에는 러론선거에 기회했지만 68년 선거에서 결국 남부의 이런 민주당 세력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그 순간에서 믹스 대통령이 감선했니다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예 남부가 공화당의 텃밭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가네요. 보면은 이제 간단하죠. 결국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 기반이나 이런 지지의 정당 자체가 이 중대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관이 항상 변화할 수 있었던 외계체 역할을 했다는걸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과거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혁명을 통해서 선거권을 항상 획득해 온 반면에 자유 선거를 바탕으로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정당, 그러니까 이념적인 정당이 아닌 선거적 정당이 이 미국에서 특성이라고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 노예제를 지지했죠.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백인들에게 이제 흑인 민권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잡아던 것처럼 서로 민주당의 보수성 그리고 과거 공화당의 진보성이 현재 지금 추구하는 가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낙태 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그러니까 외설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속적인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현재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이 다른 역설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볼수 있습니다. 참고문을 하고요. 하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그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이 시작된 지가 60년밖에 안됐잖아 <웃음> 같은 경우는 자유선거를포함한 선거 결과 축적된 결과들이 200, 200년 넘게 지속되고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의 현 정세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런 이런... <웃음> 1 9 3 2년에뉴즈랜드 대통령이 뉴질랜드 대통령 유일 연합을 구성해왔습니다. 유일 연합의 핵심은 뭐냐면은 평소 소외되고 있던 국민들에게서 표를 보장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북흑인 남부백인들이 남북 전혀 힘들다고 그래 지지해 흑인들 같은 경우 소시민을 우대한다는 유일 연합 정책에 응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 상흑인 노 사람들이 같은 전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데 공화당이 1960년대부터 이 사실을 간파하게 된 겁니다. 아, 저두 사람들 을 떨어뜨려 놓으면 남부의 대다수의 표를 각각 각, 각, 각 잡고 있는 남부 백인들 자기들 편으로 수술시킬 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남부 전략을 채택했고 결국 1968년 빅슨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것으로 효과를 유지하시으면요하니 <목소리> 기존에는 미국의 음본위제 제도를 채택하고 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경제는 발전이 되는데 금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금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어민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겠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생각합니 그런데 이 물가 하락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중서부와 남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 공화당이 정, 이 근본이제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민중당을 결성해서 근본이제를 채택하자. 근본이제를 채택하면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민주당 자체가 힘이 없다는 힘이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당시 남북전쟁 이후에 지지기반세력로 완전히 이었때 민주당이 간파를 해서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이 결합된 윌리엄 제잉스 브라이언 후보가 1896년에 문본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이 선거에서 윌리엄 제잉스 브라이언을 위시한 민주당이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시 발전하고 있었던 2차 산업이었 제조산업 그리고 상공업이 이제 한참이 이제 힘을 얻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그때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이유를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학원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지금 수학, 충분히 지금 뺏어요.